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<웃음>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도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 호흡 챌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위해을유연성을유효성 뭐냐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옥의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 정확하게 한옥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하냐 이렇게 하 말하기 유연성은 기 때문에 말하기 유연성이나 법을 보이지 고 자르지 울클래지 울클나 이거 나 이거 우화꿋 때문에 안고거 이거냐? 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구나 우화꿋 이거야? 보자 좀... 그, 미친놈이야 방송을 하도많이하이가 포옥을 빼고 말해 사람은 안녕하세요. 봐봐. 한한한 이게 신경차 신경차. 말하게 한이 신경 송이니말하 호비 이 전혀 뭐야 이 사람. 야, 이왜 계속해. 좀... 미친 사람이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계속 <웃음> 이게 뭐하는 거야? 이게 트리머, 심리머, 같은 건데. 전혀 봐봐, 이게 이 이렇게 잘해. 아, 우리 두 시간 만에 플로우 천개 키워. 난자가 아니야. 플로우 쉽지. 한 개? 너무 쉽지, 너무 쉽지. 있고 이거 해보다 나사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 지금 새 호흡의 새라이브 틀리지 않고 팽창하기 말하기 전에 여기 새로시작이 어려워. 새 호흡의 라이브 틀리지 않고 팽창하기 위해서. 나사 이 나사 이거오 나사 이세요 나사 오세새 호흡의 새라이브 틀리지 않고 팽창하기 정확하게. 팽창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거 왜 하세요? 하면 팽창하기. 아, 들어와. 오! <웃음> 으, 야, <porque> 내가 <웃음> 하는, 거 내가 지금 쓰는 거, 독특히 원퇴할 수있지 그러면? 야, 이것만, 이것만 해도 기대하면서 원퇴 못한다. 이겨봐! 페이크 안, 페이크 안기만 해도 되겠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야, 바라봐, 바라봐, 니 아이디어 뭔지, 반영했어. 니뭐 <웃음> <웃음> 아, <뭐야? 웃음> 네 아이디어 <웃음> 반영했다, 바라봐. <웃음> <웃음> <sprivamente 웃음> <바라나. 웃음> 이거. 안녕, 브라맨, 심어. 척다. 이야, 이야, 야 이야, 이야, 야 야, 야. 너왜 원본 하네. 너 원본 메시지 왜 삭제됐어? 아네. 그만합시다. 근데 그만. 뭐 하는 거야? 원본 빼앗게? 메시지. 내절이야 이게. 원본 메시지 누가 삭제했어? 자 감사로그. 내절이고 그... 자시고 시끄러워. 라삼이네. 라삼이었네. 야 라삼 그래. 거나 빼세요. 라삼 거나 빼세요. 야.